제가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. 제가 오늘부터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? 잘할 수 있겠죠? 오늘부터 시멜린의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 시작! 되니까 체지방률 1% 줄었어요 이렇게 한두번세번 번 다시 찍어봐야지 진짜 내 체지방률 알수 있어요 제가 아직은 비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시 프로필 찍을 때제 결과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<웃음> 저 사람 또 나타났어요 제 인생을 방해할 건도 없냐 만 아까 인바디 측정을 계속 하는 걸 봤는데 잠시만요. 이거 잠시만요. 이 하루에 4번이나 찍으신 거예요, 인바디를? 찍으면 안 돼요? 아니 안 되죠. 인바디를 하루에 4번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왜 그러는데요? 어? 이건한 달에 한 번씩 찍어도 돼요. 응. 에이플루즈 그렉보다도 훨씬 많이 봤어요. 돼. 가 제가 이게 뭐가 필요했어. 근데. 진짜 짜 저저... 사람. 진짜! 어쩌게 저러지? 아 어? 진짜! 가드 체크 먼저 할 거예요. 엉덩이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, 음, 얼굴도 더 예뻤으면 좋겠고, 얼굴 표정도 중요하니까 계속 이렇게 좀 찍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. 오, 다들 분들 열심히 하신다. 네? 네? 회장님, 회님 네? 죄송한데, 네. 컴플레인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. 무슨 컴플레인요? 회장님께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다른 회원님들이 카메라에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아, 아, 진짜 불편하다고. 저 지금 숨을 아, 많이 들었어요. 숨이 안 쉬어요. 스트레스 때문에. 아아괜찮아 빨리 제눈 앞에서 사라졌어요.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어? 아니 괜찮아요? 어? 아니, 괜찮아요? 어? 카메라 좀놔보세요 어차피... 도전이어연님 응. 콩콩이 언니! 콩콩이 언니? 님 내가 내 얼굴 찍는데! 내몸 찍는데! 이거 무슨 상관이야! 이제 운동이 끝나서 제 비밀 약을 먹을 거예요. 지방률이 어제보다 1% 더 빠졌는데 제가 공복유산소를 하고 1%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생활이라서 조금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시죠? 유산소 할때 이거 꼭해주셔야 돼요 아! 너무 귀여운 거아니요 몰라... 알 수가 없어... 지금부터 진짜 극한 강도의 유산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률이 아까 14%였는데 지금 13%로 1%가 떨어졌어요 아직 바디프로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5리터씩 먹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리터신 마시다가 이틀 동안 제가 물을 안 마실 거거든요 잘할 수 있겠죠? 신영할수 있다 아저씨 이 정도면 제가 다 씹어먹을 것 같아요 <웃음> 제약 칠게요 여러분, 다이어트 할때스테비아 들어가 있는 거 먹으면 빡한 일이래요 몇 세트 남으셨어요? 네? 몇 세트 남으셨어요? 저 이거 먹고 지금 한 수상수가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바디프로필 촬영이에요 아, 아, 아, 아, 아. 아, 아.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바디프로필 찍기 하루 전날에는 힘이 없는 건가요? 저 지금 아직 할게 많은데 속이 너무 매숙하고 머리가 아프고 아 그래요 현이, 현님 괜찮으세요? 정신 차려주세요 회원님 왜, 왜 그러세요? 회원님. 정신, 회원님 정신 좀 드세요? 손은 드시겠어요? 아니 어쩌다 쓰러졌어요? 이틀 동안 물을 안 마셨다고요? 네, 이틀 동안 못 마셔요. 아니, 바디 프로필 촬영하는데 이틀 동안 왜 물을 안 마셔요? 아니, 인스타 유튜브 보니까다부를그러던데 아,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기다려 보세요. 일단, 회원님 당 떨어졌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드세요 가달려고요 가고 싶어 여기요. 걸려보세요. <목소리도>